두기도 많이 길어가지고, 여름도 이제 거의 끝나가가지고, 지우러 댕겨오려고요 친구가 밖에 덥다 해가지고, 걱정이에요. 아버지로 지숭숭한바닥에 주총에서 백중기권까지 모든 게 끝이야. I'm going to look at j u and t i m b r just like you said, t o Whatever you want. 저녁 약속 있는데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옵니다. 샤넬 로 스프레이를 뿌려줄 거. 진짜 멋진 너무 팔황해당황 빠진다 <웃음> <웃음> 응? 응? 응? 응? 아 녀석은 이녀해은되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터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아, 이게 아이스크림이구나 응. 진짜? 짜잔 오늘 H&M에서 사온 바지입니다 단돈 29,900원이고 종이 가방 100원 추가해가지고 딱 3만원 나왔어요 이 상품명이 맘진 하이웨스트래요 제가 좋아하는 하이웨스트진인데 색깔이 또 가을에 좀잘 어울릴 것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길이감은 34가 딱짧똥해가지고 괜찮았는데 허리가 아직 숨통이 터질 것 같아서 36하니까 허리가 딱 맞아요. 한 사이즈 업해가지고 길이감이 좀이 길긴 한데 가을에 이제 플랫슈즈 씻고 하면은 딱 예쁘겠더라고요. 술미 밥인데 되게 똥 같네요. 전자렌지에 조금 데펴줄게요. 이밥 <웃음> 먹어? 우밥 밥먹어 우밥 밥먹어 응? 밥먹어 이술해 인모드 시술을 하고 왔거든요 얼굴에 이렇게 싹 올라간 느낌이에요. 하관 위주로 맞아가지고 성 라인에 멍이 조금 들었습니다. 입모드 후기를 엄청 보고 갔는데 멍이 되게 심하게 좀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멍드는 걸좀 걱정을 했는데 저는 피부가 좀 튼튼한지 멍은 별로 안 들었어요. 마스크 쓰고 하니까 가려져가지고 일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3, 4일쯤 지나면 먹이 빠진대요. 근데 진짜 진짜 진짜 아파요. 아플 거를 좀 각오하고 가긴 했는데 아, 진짜 아프더라고요. 제가 몇년 전에 슈링크도 해봤는데 이거에 비하면 하나도 안 아픈 수준? 그 레이저 할때 그냥 따끈따끈 조한 수준이었는데 입모드는 진짜 이 피부를 꽉조아가지고 꼬집어가지고 타들어가는 느낌?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라인이 딱 정리가 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립모드 하면서 원장님의 추천으로 콜라겐 주사도 맞고 왔거든요. 콜라겐 주사를 맞았더니 지금 피부가 막, 막 반질반질하고 되게 땡땡한 느낌? 피부가 속에서부터 막 차오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하루 밖에 안했는데또 먹고 싶어요. <웃음> 짜잔, 낯익 으실 수도 있 는데, 저번 에 제가 광고 했 던. 바이탈슬링 그린 커피빈 다이어트 올인원이거든요. 광고 촬영 차 보내주신 제품을 다 마셨어요. 이거를 안 먹으니까 믹스커피를 계속 먹게 되고 당 수치도 조금 오르고 해가지고 일단은 믹스커피부터 좀 끊어야겠다 싶어서 믹스커피 대신 마시기 위해서 또 샀고요. 물처럼 엄청 마셨거든요. 물배를 그렇게 채워가지고 좀 헛배우름이라 해야 되나? 배가 안 고파요. 뭘막좀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안 먹으니까 입이 또 터져가지고 막 간식 이것저것 엄청 쭈어 먹었어요. 입이 터지면은 작정인 걸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야식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가 좀 많이 약해가지고 식단을 좀 조절을 하기 위해서 다시 구입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먹고 완전 4 7극 초반까지 체중이 딱 조절이 됐었는데 어? 강박 같은 거겠죠? 근데 저는 다시 그 몸무게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못 입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다시 옷이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체중 관리를 위해서 재구입을 했어요. 바이탈 헬스 자사몰에서 구입하면 정가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홈쇼핑에서 마침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쿠폰 할인, 정립금, 카드 청구 할인까지 진짜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세박스에서 5만 원대 구입을 했고요. 오늘 아침 9시부터 검진받고 피부과 갔다가 친구 만나고 쇼핑하고 뿔뿔거렸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와서 좀 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이 안 와요. 내일 또 출근이어서 자는 요거 밸런스를 또 맞춰야 돼요. 아 근데 진짜 얼굴 완전 반질반질 피부과 갔다 와가지고 완전, 완전 쌩얼인데 이렇게 피부에서 광이 나더니 돈이 정말 좋네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만두가 다 탔어요. 정권씨를 설명하셨는데 해선씨랑 정권씨가 그래서 뭔가 오쉿 정권씨? 정권씨랑 예, 어. 정권 해어세요 비비보김치만두 예상의 음. 엑스작인 음. 소가 너무 감동적이었다는데 보았던 기억 아직 이거 많아서 고객을 살리려고 염려한다는 쪽으 이렇게 생각 들었던 얘기가 많아요 일때마다 포니까 그런 어려운 질문 아니야? 있었지? 뭔 어떻게 하고 싶데받으셨어요서를 이제 찢으 돼요 아까 자기소개서는 단... Please. Nice. 브랜드에서 단순 선물로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요즘 써보고 있는 파파레서피 캐롯 다크스팟 솔루션 앰플입니다. 제가 소속사가 있거든요.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광고 외에도 이렇게 브랜드 선물을 좀 되게 많이 받아보고 있어요. 화장품을 제일 많이 보내주셔서 쏠쏠하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올여름 동안 정말 잘쓴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잇모드 해가지고 멍들어 있던 게 거의 많이 빠졌어요. 다행이다. 드디어 섀도우 바닥을 뚫었어요. 괜히 기분이 좋네요. 미끄 사촌 언니 잠깐 만나서 볼일좀 보고 집에 돌아오려고요. 여보세요? 잘다 네. 왔어?